방송 끄기 전에 연초 연초 오다했어 갑자기 미션을 한다고 일단 <웃음> 오케이 어뭐 이렇게도 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What's up? t i n g hurt.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게임이 어떻게 이러냐 이거 내야 아,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와 지금 아, 이제 봤네 와3태 이상한 편이네 아 잠깐만 제가 순간 몰라봤습니다 이제 알아봤습니다 와그저짜 미션을 한대 됐다 그래,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 <웃음> 어 안녕 아, 뭐 잡았네 스파이 잡았네 <웃음>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? 어 아파! 어 개쎄! 으... <웃음> 내가 두번 당하냐? 1킬 바로 끝나겠네 아 좀만 더 늦게 때렸으면은 Excellent. 어우 아 해피나루 이제 그거 가격 조정해놔가지고 0 5달러안 채워지면은 TTTX 안 나갑니다. 해피나루를 500원 이상 해야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. <웃음>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. <웃음> 이 어떻게 이럴 수가. <웃음> 아,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. <웃음> Excellent. <웃음> 아, 헤비 <웃음> 1킬 에 아니, 진짜 그걸 그렇게 1킬까지 쓰면서 치고 싶었어? 진짜로? 그 정도야? 그냥 나 같으면 안 하겠다 <웃음> 와, 헤비 난다 펜으로 칠 걸. 3킬 휴벌을 왜 지금 키는거야 어이가 없네 <웃음> 졌다 <웃음> 데모는 졌다 어디갔어 위놈아 어디갔 어! 오케이! 1킬! 안쓰럽구만 까비 온다 온다 <웃음> 너무 뻔해 파이로야 안스럽네. 마음이 안 좋네요. 아 이거 치 대문방패 <웃음> 들어야 되나? <웃음> 방패 들면 자존심 상한데 아니야 할수 있을 것 같아. 불가능한 건 아니야. 좀만 더 해봅시다. 끌렇게저 데링 아니에요? 실하게 죽었어요. 목표를 포착했다 목표를 포착했다. <웃음> 일단 1킬 정립. 2킬 정립. 아, 왜 죽었어?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? 그냥 못된 거 빼. m a n a g manage, manage, manage, m a n a e m a n a e h m a human. Wait, h a i t w a i e h a i a i t w a i g wait, h a i t w i t r i t w i t wait, w i t w i a t i t h t s w i t w i t w 그밀리전데 기꺼이 동참하지 1킬 오케이 2킬 <웃음> 랭크 씨. <웃음> 이거 좀 양심이 없는데 10년 저 팬이 2킬이네요 유탄이 8킬이니까 이거 그냥 유탄으로 확산하는데 <웃음> 맞나 이게? 계속 같은 애만 죽는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<웃음> 아저대문맨저 <데모맨> 저 뭐냐고 <웃음> 나이스. 아 안돼! 안돼! 가볼까? 함가어볼까킬스카다 <웃음> <웃음> <왔다가> 다시 간다 <웃음> 고아 안돼 아 안돼 아, 후라이팬은 킬로만 따지면 사실 5킬은 이미 충, 진작에 했는데 지금 이, 이걸로 21킬 했거든요 <웃음> 사실 근접무기로 죽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접무기로 이만큼 했다는 건 잘하는 거야 단지 다 연속으로 5번이 안 되는 거지 아고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<웃음> 아니 지금 미션 미션 중이에요 미션 중 프라이팬으로 오킬라기 연속 오킬라기 미션하느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 스파이하고 헤비하고 메딕하고 했습니다아 처음 하자마자 스파이 들었다고 오, 억울하다고 <웃음> 방패 맞아요 방패가 쉬운데 제가 지금 약간 약간 지금 오기가 생겨가지고 <웃음> 오기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킥 킬. 할때 됐어요. 그쵸 아 역시 고선님이뭘 아시네 역시 상남자라 그런가 신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 뭐야 왜 죽은거야 유탄원으로는 거의 무상 찍었고 7킬 여기까지가 여기 수나가 이미 억울을 오지게 끌어 놓고 있네? 아! 메딕이! <웃음> 메딕이 내 팬을 가로막았어 와 너무 억울하다 뭐야 뭐야 왜 맞은거야 <웃음> 반사하고 죽었네 아이고 저러 스파이 메인으로서 매우 안, 안타깝네 뭐야 왜 죽은건데 <웃음> 아니 왜 죽은건데 저거에 이걸 왜 맞는데 이걸 왜 맞는데 대어샨 뭔데 아 이겼다 민다 민다 지지 아이 방송의 끝을 위하여 나의 이 점착 점프를 포기해야 되는가 말닌가 <웃음> 야 이거는 핑때문 아니냐? 솔직히? <웃음> 아씨, 렇킬 하고 싶은데, 점퍼로. <웃음> 아 근데 방패 들고도 못하면 은뭐 변명, 변명의 여지가 있어, 그렇죠? 아 진짜 미쳐버려 이 게임 진짜 이거 엉까지 이거는 진짜로 아니 이건 엉까 아닙니까 진짜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이거 아니 이건 분명 때리는 각이었는데 이거 핀 때문에 잠깐 안 맞는 거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들이. 에이 졌다 이거 나보다 빠르게 탈주 <웃음> 죽기 전에 나가면은 기분이 좋아 어, 시청자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, 되게 저도 놀란게 시청자분들 그 그냥 물론 어린 시청자들도 많으니까 못할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은근 잘하는 분들 꽤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잘 잘하... 나보다 잘하는데 내 방송을 봐주는게 좀 신기했어 보통 무시하거든요 나보다 못하면 방금 좀 오셨다 <웃음> 네. <웃음> 저포로기 <뽀록이> 조금 <웃음> 제발 제발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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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야, 치워 야야 야, 같이 치워 오안 돼요 아 선생님들 제발 그게 없지? 티이니 내가 탱킹했다 2킬 <웃음> 어쩌다.. 어쩌다 이기? <웃음> 어쩌다 이거 펜 2킬 3킬 <웃음> 오케이 저 먹었고요 메디메디를을 만나다 도발하고 있어 <웃음> 해야돼 야, 오연차 기회는 죽음 끝내. 안 돼! 제발! 오, 예, 잘 버틴다. 이게 <웃음> <얘> 뭐냐? <웃음> 왜잘 버티냐? <웃음> 1킬 2킬 어쩐지 모르겠는데 3킬 오케이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션을 성공했네요. 아 기분이 좋다. <웃음> 자 오늘 방송 재밌으셨다면 <웃음>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<웃음> 자 <웃음> 이지 안 해요. 이지해. 역시 역시 방패가 세. <웃음> <웃음>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극적인 끝이 아니네요. 극적인 피날레가 아니라 약간 약간 어째 그냥 무슨 스토리 그냥 메인 스토리 진행되는 것만이야. 그냥 훌훌 지나가버린 약간 에피소드 원 느낌 아씨 난안 맞아. 뭐냐, 얘는? 야, 솔직히, 어, 이쯤 하면 됐지, 그죠? 어, 솔직히 많이 했어. <웃음> 솔직히 많이 했어, 이거. 고통받을 만큼 받았어, 솔직히. 야, 근데, 진짜. 바, 초반 5연천은 조금. 깔끔했다, 진짜. 딱 깔끔하게 끝냈다, 진짜.